다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춤을 추고, 와하다 고민한 눈빛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위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춤을 추고, 와하다 모든 눈물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 o 에인 e main, dear, so. I'm gonna get out of it, so. I'm gonna get out of it, so. I'm g o n s t o g o o u f i e n s i s a e gonna f a i a s t g o e i n o n s i n a n i e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찬양 <웃음> 주 o 이만해 모든 세 and to me, be o 주 e o 나라 two, get 주 p 이 e t 모든 get up, g 내가 u 을 g 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춤을 추 y I'm sorry. I'm sorry. I'm s o 아, 안녕. 음. 흐흐. 흐흐. 흐흐. 흐 사람,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의 봉태와 빛뼈 같이 아우양이 성취를 는 비록 전쟁과 기름과 빛밤 할렛날이다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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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겔의 완성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예종 다위세 때와 같이 괴배가 왜복되며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셔, 고민해 주 고민해 주셔, 고민 선포하리 민 고민해 주우 고민해 고민해 주셔, 고민시 주셔, 고시해 주셔, 고민해 주셔, 고나해주해고민 God of c h a s a l l and the Day. God f c h u a l Way to the a y a n 피내자는이나에 어제도 해소고 오늘도 해지면 이제 고 오도시 어리냐 찬양 그러면 우리 예은이가 기도해 주면 예쁜예쁘잘드리게해 주세요. 빨리 나아지게 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아멘. <웃음> 게요그에게 모세와 예언자들 이 있다. 그들은 또그돌리를 들어야 한다 부지가부 <웃음> 말했다. 그러지 않음니 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구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에게로 가며 그들에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음. 그에게 대답하였다. 만일 그가 무대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일어났다. 어 나도 그들은 미치아를 거리다 아멘. 아브라함이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했나요? 너? 아버지. 아니,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저것이 하나님의 여깄어요? 말씀. 여기 있어요? 자, 나는 평소에 <웃음> 누구의 말을 잘 듣나요? 누구의 말을 잘 듣나요? 아무 말도 잘안 들어요? 몰라요. 그죠한 어,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아니. 지옥에 갔대. 아니 자가 그래. 맞아 이 부자.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길 어,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낙타가 아? 바을 응. 그렇지. 바늘 구멍에 들어가는. 기부도, 아, 뭐, 어떻게 났다. 뭐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갔어요. 근데 그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뜻하겠죠.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를, 이 땅에 살때 가난한 거지였어. 형제들이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말을 듣고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지 않아요. 맞아요? 네. 큐티하며 네. 말씀을 네. 잘 들어야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다는 걸 기억해요. 네. 다른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으려면 먼저 무엇을 잘 들어야 할까요? 이게 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 쓰세요. 그럼 나머지. 음. 아 잘했어요. 주은이 박수. 부자가 말했다. 그러면 제발 부탁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내 집안에 보내주십시오. 아. 제게 형제가 다섯 명이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고통받는 곳을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 그, 그들은 그둘이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 죽었다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그에게 대답했다 하였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그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하였다.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제 설명할수있겠어요 얼면에 부 음. 음, 어떤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음. 어. 이 고통받는 곳에 다른 형제들도 오지 않게다라고 아브라 이 고통받는 곳 아픈데 지옥. 아 어. 근데 아브라 뭐라 했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음.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음. 근데 부자가 또뭐라 했어? 그렇지 않,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패배할 것입니다. 어, 이야기 해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 길이 있지. 어, 한 명은 천국에 그... 가고 한 명은 지옥에 가. 근데 아브라함 어디가 있지? 천국. 청... 이 부자는? 지옥. 어, 아브라함 부자였을까, 가난했을까? 부자. 어,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야. 아브라함도 아주 부자였지만 천국에 갔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서 자기가 지옥에 왔으니까 경험해봤으니까 다, 자기한테 형제들이 있었어. 그 형제들이 다섯 명이 있는데 그 형제들이 지옥이 오길 바랬을까, 천국에 가길 바랬을까 말했을까? 천국에. 어, 천국에 가길 바래서 이제 누군가를 좀 보내서 어 지옥에 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였어 근데 아브라함은 난 모세하고 예언자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예, 모세하고 예언자 말을 어디 적혀있지? 성경에 적혀있어 음... 성경을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아 성경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말을 듣지도 않는데 누군가 보내도 소용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나 뭐... 이거 이거 말씀 보세요. 욕심 보면... 부리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다 죽음 보잖아. 지옥에 갔어요. 그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 나사로를 자기 집안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요. 영자들이 지옥에 오질 않게 바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영자들이 네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 나는 기적. 기저... 이런 나도 믿지 않을 거라고 했다는 어.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말보다 돈을 내지 반면? 반면 가진 게 없는 나가로는 깨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정도해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화는 불을 빚는다는 걸 기억해 어, 부자는 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기 집안에 보내달라고 자기 형제들도 주옥이 고통받네 아, 어, 자기 형제들도 음, 형제들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 까지 않다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 회개 아닌 후회만 해요 지역에서 고통받고 후회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형제 집에 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하며 그들을 말씀 전하는 예언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나도 부자처럼 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봐요. 두 번째 우리 예언이가 말씀을 듣고 믿으려면 하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부자에게 여왕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소용없다고 단호히 말했어요. 말씀을 들릴 일이 없 하나님만 구하고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가진 게 많고, 재물과 욕심으로 마음에 가득 차있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답니다. 아, 왜 성경은 예수님의, 예수님도 뭐, 무슨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이야. 가난한 건 돈이 없다는 것만 가난한 게 아니라 내가 할수 있다는 거 없다는 원 없다 어, 내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아, 하나님을 찾는 게 가난한 음... 마음이에요 그럼 네.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아니요 응? 뭐... 저, 내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건 무엇인가요? 오... 회개하지 있어요? 않고 뭐예요 아니, 이거는 회개... 하는 게 아니라. 음, 회계해야 될 거? 그러면. 회계해야 될거 하는 게 아니라 어. 다른 후에. 뭔데? 그러니까 아주 무슨 작년인가? 작 작년 음. 내가 일곱 살인가? 여덟 살때 내가 밀크 사겠다고 엄마랑 그런 아, 거. 강아지? 키보드 사겠다 그, 나중에 결국, 어, 그 돈으로 다른 걸더 했을걸? 돈은 낭비한 것 같아? 괜찮아. 후, 어.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회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다음부터는 좋은 선택을 하게, 할게요. 계속 후회돼? 괜찮아. 네. 그 후회하게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아, 네. 주은이는요? 회개하지 않고 후회하는 거. 음. 응?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내 마음은 무엇으로 음. 가득 차있나? 요 노는 거. 노는 거? 예배 빨리 끝나고 놀고 싶은 거? 뭐하고 놀 건데? 풍선 풍선으로 놀거예요 쭈원이는 거에요? 노는거지 응? 여러가지로? 응노는거 음, 노는걸로 가득 차있어요? <웃음> 네아그래요 네. 지금 예배때 <웃음> 노는걸로 가득 차있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아니 그러면 자꾸 음. 아빠랑 모 자꾸 풍선으로 생각낸 머릿속에 가득 차있더니 나도 음, 끝나고 예배 끝나고 풍선으로 10분 놀꺼? 네, 네 아빠랑 응 아빠랑 놀꺼? 우리 예은이 주은이 기도 제목을 나눠보세요 <웃음> 어, 예은이가 먼저 들었어요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끝이에요? 음. 끝이에요? <웃음> <끝이야? 웃음> 네 어, 주은이는 음, 성령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택으로 음. 이사하게 해주세요 자전거 사게 해주세요 코로나 음. 빨리 없어지게 해주세요 응 어. 음. 코로 아, 어, 또. 그런데 어주리 아. 과로친거세살 네. 기도해 잠깐 기도. 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연필 도 내려놓고 <웃음> 하나님,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잠깐 잠잠 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그다음 우리 여행이 주은이 기도하고 아빠가 마무리 기고 <웃음> 음, 주은이 기도 주은이 기도합니기도니 하나님 에가그 부자처럼 우리도 해야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그보처럼 우리도 죄가 많았어요. 그 죄들을 다 새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은이 주이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 감사하고 믿지 않는 마음 도와주세요. 우리 예은이 주은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성령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가득 찬 것들이 때로 있습니다. 예은이 주은이 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 마음 가운데도 갖고 싶은 것또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가득 차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예은이 주은이 기도 제목처럼 코로나19가 이 땅에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이렇게 집에서 나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값진 시간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